안녕하십니까 md 이상달 원장입니다 오늘 질문이요 가슴 성형후에 받으면 좋은 수술 후 관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아마 이제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음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이 늘어나죠 그럼 우선적으로 어 유방의 조직과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이 원활하게 잘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관리가 좋겠고요그 다음에 보형물이들어갔으그 주변에 피막이 생깁니다 음, 그럼 이 피막이 두껍게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관리가 핵심이겠죠. 뭐, 저희, 그, 저희 관리센터에서는, 뭐, 메저소프트나 뭐, 동화플러스 같은 장비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피막을 좀 연화시켜주는 그런 장비고요그 다음에 이제 온열고 주파, 있고 뭐, 캡스, 있고, 적외선 치료, 있고, 그 다음에 늘어난 피부를 좀 완, 진정시켜주는 그 다음에 유방전용 토난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혼합해서 이제 관리를 함으로 해서 좀 수술 후에 경과를 더욱 좋게 어, 해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